검찰에 대해서는 최초로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것이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면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죠. 2018년 11월 29일날 대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세개 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셨죠. 이게 검찰에 대해서는 최초로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것이죠. 12개 사항에 대해서 주의나 통보를 하셨죠 정원 부분에 대한 주의가 있었어요 대검찰청 같은 경우에 원래 검사가 50명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타검찰청으로부터 파견을 48명이나 받아 가지고 98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대검찰청의 경우에 직원 정원이 510명인데 역시 타검찰청으로도 파견을 112명이나 받아서 622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60명이 정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정원을 초과했나 봤더니 임시조직을 한 8개 정도 운영하고 있, 있더라, 대검찰청이. 이 임시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76명인데 그 76명 중에 무려 42명이 타검찰청에서 파견받은 직원이었죠. 그리고 특히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직원 9명 중에 9명 전원이 타검찰청에서 파견받은 직원, 맞았죠? 대검의 경우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의견을 냈었냐면 그 전체적인 정원에서 초과하는 현원 그리고 유동정원을 활용한 것이어서 문제 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었던 건 알고 계십니까? 네. 예. 그런데 2018년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검찰청은 초과 현원이 없고 특히 유동정원 대상은 4급 이하 일반직과 그에 상당하는 특정직이어서 검사의 경우에는 초임부터 3급입니다. 유동정원의 대상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검사는 초과연원과 유동정원을 활용해서 타검찰청으로부터 뭐 검사를 48명 배정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정보는. 그렇죠. 예, 임시 조직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성격을 띠지 않게 하거나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은 좀 정식 직제화를 좀 해라라고 의견을 냈었죠. 근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면은 여덟 개 임시 조직 중에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만 정식 직제화하고 나머지 일곱 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죠. 정원을 초과해서 타검찰청으로부터 검사나 직원들 다수 파견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이 임시조직 직제화되지 않은 임시조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주의나 통보를 하셨기 때문에 이 주의나 통보된 내용이 잘 집행이 되는지 개선이 되는지는 감사원이 계속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또 검찰청 신에따 다시 를 됩니다. 그때 어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내년에도 검찰청 산하 기관을 감사를 하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건2년 주기로. 이년 주기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음. 제가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최초로 감사를 해봤더니 12개나 되는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국민의 인권과 굉장히 밀접한 부서이다 보니까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굉장히 높은 부서입니다. 다른 기관과 차별을 두시지 마시고 정례적으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계획에 되도록이면 좀 검찰청 산하기관이 포함돼서 감사도 좀 받고 이런 정상적인 기관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